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들대 전해드리는 어쩌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겨울 분위기를 낼수 있는 소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공해 드리는 소스는 전부 무료 이고요 유튜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첫번째 소스는 겨우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스는 눈이 날리는 소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음악들은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저작권 표시 필요한 음악들은 제가 저작권 표시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아래 한글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영상 더보기란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 소스를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영상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놨습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압축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축을 푸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영상 중간중간에 압축 파일 비밀번호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무료 소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키네마스터 편집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네마스터를 여시고 플러스를 누르십니다. 16대 9 비율을 맞추시고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체크를 누르시고 화면을 맨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사진을 클릭하고 펜앤줌을 이용해서 화면 비율로 맞춰줍니다. 나머지 사진도 똑같은 작업으로 화면 비율을 맞춰줍니다. 다음은 레이어 미디어를 누르시고 눈 효과를 클릭한 다음에 영상을 선택해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온 영상을 화면 비율에 맞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메뉴바에서 혼합을 클릭하시고 스크린을 누르십니다. 다음은 배경음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디오를 클릭하시고 폴더를 누르신 다음에 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